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 부동산 장 지목입니다. 오늘은 신창리에 있는 풀빌라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다 최일선인 풀빌라입니다. 위치가 정말 좋은 곳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로 쪽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접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울산 방면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도로는 각지에 접혀 있습니다. 바다와 접혀 있고 지방도로에 아주 잘 접혀 있습니다. 건물이 아주 크게 보입니다. 각지라서 아주 크게 보이고 보기가 아주 좋은 상태이고 진입하기가 좋은 상태입니다. 1층 카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다가 아주 잘 보이고 내부시설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창리 해수욕장입니다. 창류에 있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매매할 건물입니다. 풀빌라입니다. 바다와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바다 최일선입니다. 주변 사진을 촬영하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매매할 건물입니다. 건물 모양은 디귿 차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신창리 해수욕장입니다. 신창리 해수욕장에 있는 풀빌라입니다. 신창리 해수욕장에서 풀빌라 매매입니다. 건물이 아주 튼튼하게 생겼습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층, 3층, 5층으로 된골 빌라입니다. 현재 2층입니다. 2층, 3층 복층으로 된 풀빌라 3층입니다. 2층 원룸 형태의 펜션입니다. 에서 시원한 바다 소리가 아주 잘 들립니다. 바다 아주 멋진 곳입니다.